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수산물 바로 명주매물고등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통 뭐 대나발고등이라던가 아니면 심해고등 이렇게 불리는 그런 고등인데 이거는 고등계에서는 왕으로 불리는 아주 맛이 좋은 고등이에요. 아무데서나 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동해쪽으로 가야지만 볼수 있는 고등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코라던가 동해라던가 이제 그쪽으로 가면 이제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명주매물고둥 이거에 특이한 냄새가 있어요 역한 낸 그런 냄새가 나는데 제가 너무 가까이 맡았습니다 상한 건 아니고 분비물의 그런 냄새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 구매하셨는데 이상한 시공차 냄새 난다고 해서 버리지 마시고요 원래 그런 거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 꽃처럼 생긴 식물 있죠 식물? 아, 식물이라고 하기도 그렇죠 희한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과연 좀 뭘까? 근데 이건 노란데 이건 또 하예요 그리고 기둥처럼 길게 올라와 있고요. 생긴 모양이 조금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제 살살 뜯어보는데, 어, 쏙하고 잘 뜯어져요. 살아있는 생물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보는데 구조는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건 바로 분비물입니다. 그래서 이 분비물이 굳어져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꼭 생긴 게 이제 꽃이 핀 것처럼 생기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약간 손톱 모양 같기도 하고, 부채 같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좀 희한하죠? 참 신기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 기생충이나 하던 그런 게 아니니까, 어, 이거 구매하셨을 때 이런 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그 다음에 한 마리가 깨져서 왔는데, 어, 이 명주매물 고등의 살 속에 이제 타액선이 있어요. 다른 종류들과 비슷하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들어 있는데 요거는 테트라민이라는 독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제거를 해야지 됩니다. 이제 손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껍질을 깨끗하게 세척을 해야 돼요.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묻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 구입 방법 구입하시죠. 어, 이거, 어, 이거 이제 무코왕 같은 도 가면 이거 쉽게 볼수 있어요. 구입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이제 집에서 받아보시는 방법은 이제 농라 같은 카페에서 이제 검색을 해봐요. 명주매물고등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개가 나오는데 대부분 이제 파는 업체가 하나밖에, 하나밖에 안나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런게 있으니까 가격은 한 키로 한 2만원 선이 정도 판매하고요. 네이버 쇼핑 같은 데서도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조금 살짝 비교해 가지고 괜찮은 것들을 이제 골라서 이제 구매 아, 하시는 거 추천을 드려요. 좀 가격이 좀좀 음, 좀 달라요. 그래서 카페가 살 수도 있고 네이버 쇼핑이 좀살 어,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다 씻어가지고 이제 왔고요. 이 바다 깊은 곳에 사는 고등은 이제 껍질이 좀 얇아요. 그래서 칼등으로 이렇게 톡톡톡 치면은 잘 깨지거든요. 이렇게 살이 나오죠. 네, 이렇게 깨면 부엌이 좀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지퍼백 같은 거 있죠. 네, 거기다가 집어넣고 칼등으로 톡톡톡 쳐주시면은 요거 잘 부셔져요. 쉽게 부셔지죠. 근데 참소라나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단단해서 어렵거든요. 요 이런 유에 깊은 바다에서 사는 고등들은 쉽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손 베지 않게 또 조심해야지 돼요. 그리고 이제 아가미 뚜껑 요거 잘라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몸통하고 이제 내장하고 이제 분리를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분리하는 건 어렵지 않고 살살살 찢어보면은 쉽게 잘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이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만 똑 잘라내면은 이제 분리가 되고요. 이 내장은 익혀서 먹습니다. 네, 생으로 먹지 않아요. 이제 건 회로 먹을 거라서 이제 반 한번 갈라 봤어요. 네, 여기 보면 푸른색 물 나오죠? 이거 이제 고둥의 피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보시면은 이제 타액선이 있어요. 예,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 완전히 잘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꽤 크죠. 네, 이렇게 다 제거를 해주시고 점액제 같은 거좀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소금을 넣고 주물러 주시는데 지금 제가 맨손으로 굵은 소금했잖아요. 정말 아파요. 좀 약간 가는 소금으로 하세요. 자, 한 마리 무게 좀 보게 되면은 요거 한 마리가 보통 한 250g에서 60g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거 조금 더 작아요. 그래서 어 이제 온라인 같은 데서 구매하실 때 대충 크기나 요런 것들 가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테트라민 독소는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물에다가 삶지 않고 이제 쪄서 먹습니다. 정말 뜨거워요 이거. 그래서 화상 입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거 식히는 동안에 회 손질을 하도록 할게요. 어,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의 실수를 한게 있는데 뒤에서 먹으면서 이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네, 수관이에요 이거는. 저것도 식감이 또 남다릅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단단하죠. 그래서 써는 두께는 어, 그렇게 두껍지 않게 네, 써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를 다 준비를 했고요. 아직도 뜨거워요. 김이 엄청나죠? 그리고 이거 살 꺼낼 때는 이렇게 앞부분이 톡 하고 빠지면 은그 다음에 살살살 흔들어주면 은 자연스럽게 잘 빠져요. 그러니까 일부러 막 이렇게 돌리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얀 거는 피가 굳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앞부분이 이렇게 폭 빠지면 은그 다음부터는 아주 쉽습니다. 흔들어주면은 저절로 떨어져 나와요. 이제 내장하고 살하고 분리해주고요. 그리고 이 아가미 뚜껑은 이렇게 익으면은 잘 떨어져요. 반을 갈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액선이 이렇게 안에 크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다잘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정말 뜨거워요. 살짝 식혀서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건 이제 슬개하고 아감이에요. 그래서 어, 이거 슬개는 약간 씁쓸한 맛을 낼수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해주고요. 이제 아가미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지저분해 보이거나 하면 드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눈에 보이면 제거를 합니다. 안 보이면 그냥 먹기도 해요. 네, 이렇게 해서 명주 매물고등 찐 따뜻하게 익힌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 네, 준비를 다 했습니다. 이제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명주 매물고등 회예요 그건 지금 제가 소금에다 찍어 먹는 건데 아 일단 식감이 아삭아삭 사각사각사각. 뭐 촛대고등이나 털고등처럼 단맛이 많거나 하지는 않아요. 네이 재미있는 식감, 이게 매력인 것 같아요. 그 수관 같은 경우도 맛이 다르고요. 이 소금보다는 초장이 조금 더잘 어울리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비린 부분이 있어요. 비린내가 확 올라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가 그럴까 했더니 껍질 부분 이 있죠. 그러니까 이 외부로 걸어다니거나 했던 부분. 그때가 꼈어요. 그거를 잘 제가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저걸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나마 그냥 제가 티슈로 이렇게 빡빡 문질러서 닦아서 먹어봤더니 좀 덜해요. 그러니까 맛이 조금 덜하지는거 보니까 그 부분은 좀 깨끗해요. 그러니까 전복 같은 경우도. 잘안 씻으면 그 비린맛이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 처음에 손질할 때잘 음. 예, 세척을 해야 지 된다는 점 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익혀 먹는 거. 이건 고등은 익혀 먹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일단 식감은 쫄깃쫄깃하면서 굉장히 탱글한 음. 그런 식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맛은 고소한 풍미가 진합니다. 아 이거 정말 맛있구요 그 다음에 내장은 쫀득하면서도 그런 진한 풍미가 있어요 이건 좀 느끼하거나 뭐 그러지 않아요 약간 담백하면서도 그런 맛이 좀 진한 편이고 지금 요게 제가 볼 때는 알이었던 것 같아요 알 같아요 이게 근데 알은 사실 그 참소라 아, 정말 맛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그냥 저냥 하는 그런 어, 맛이었습니다. 네, 오늘 그고등의 왕이라고 하는 명주매물고등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온라인에서도 쉽게 구매가 가능하니까 아니면 동해 쪽에 무코 쪽 가셔서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